금융위기가 없다는 옐런의 한마디에 지수는 또 반등이 나왔었고요 추천주 결과부터 볼게요. 라운텍 신규 상장주고 전고 돌파 나올 때 장중에 추천드렸습니다. 당일 바로 크게 급등했고 이후에 오일선 이탈 없이 또 상한가 4일만에 45% 상승 나왔줬고 같은 날 오브젠 신규 상장주 역배열 돌파 초입자리에서 5일선 회복하는거 확인하고 같이 추천드렸고 얘도 4일만에 12% 상승 나왔습니다. 조금 더 올라갈 여력이 있죠. 이때랑 같은 타점이고 이때도 좀 크게 올라가졌고 뒤에 밀리긴 했지만 지금도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는 자리입니다. 인공지능 관련주고 3월 17일 리딩 어, 전날에 신규 상장주 23년 신규 상장주 흐름이 좋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이오 자람테크 이런 애들 추천드렸고 이제 다음날 라운텍 오브젠 순환강세가 나오고 있다 양호하다 매수 가능하다 사인드렸습니다 제이오 하루만에 13% 상승 나왔고 얘도 동일하게 역별 돌파 초입자리 같은 타점에서 수익이 나왔고 자람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로 역별 돌파 초입자리에서 추천하고 흔들면서 최대 13% 수익 나왔습니다 다음 위세아 아이텍 오늘 상한가 종목이죠 역시 동일하게 같은 타점 역별 돌파 초입자리 박스 돌파 자리에서 장중에 눌림매수는 2만원 돌파매수는 2만1200원 되었고 눌림은 체결 안되고 돌파만 체결이 되면서 상한가 나왔습니다. 인공지능 관련주준어 저평가 분석에 상한가 나와줬고요 요즘 이렇게 N패턴으로 올라가는거 어, 많이 나오고 있죠. 다음 서플러스 글로벌 무료 추천주고요 이전에 전고 돌파할 때 앞에 윗꼬리 매물 소화다, 자격실현 아니다 추천드리고 하루만에 27% 뒤에 하락이 나오는데 이제 역시 역에 돌파 초입자리 엠패턴 반등 노리고 재추천 주고 살살 잘 올라가주고 있습니다 정고점까지 조금 더 올라갈 여력 있으니까 하락한다 하더라도 여기 손절 잡고 계속 반복매매 하시면 됩니다 다음 저출생주 계속 반복추천드렸죠 2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추천드리고 있고 꿈비 하루만에 16% 급등 나왔고 이유도 계속 반복 추천드렸습니다. 역대 신고가까지 가주면서 15일선 이탈 없이 90% 최대 수익 제로투세븐 얘도 월봉이 역별 돌파 초입자리고 최대 30% 수익 주고 현재는 좀 밀렸다가 다시 N패턴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가방컴퍼니도 마찬가지로 월봉 역별 돌파 초입자리에서 최대 23% 수익 나오고 밀린 다음에 또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요. 저출생 관련주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쭉 보셔야 됩니다 메디앙스도 이제 같은 섹터라서 박스 돌파 자리에서 매수 가능하다 낙폭과대 자리이기 때문에 크게 상승은 가능하지만 재무가 쓰레기다 상패 위험이 여러 번 있었다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에 비적정 결과가 잦았다 재무적으로 너무 위험한 종목이다 말씀을 드렸고 일단 올라가긴 올라갔고요 어 뒤에는 약간 쌍봉이탈 형태로 빠지고 또 요자리에서 제가 계속 꿈비랑 제로투세 아가방컴퍼니 눌림반등 재매수 가능하다 말씀드렸는데 메디앙스는 감사보고서 어 제출 지연 이슈 이걸로 경고를 계속 드렸습니다 조심해라 어 결국 감사보고서 제출은 했지만 환기종목 지정되면서 급락이 나왔죠 사유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이번에도 비적정 뜨면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요런 변동이 큰 위험한 종목은 대응이 빠르게 잘 되는 분들 가능한 거고 초보분들안 하는 게 좋겠죠 여기서 잘 수익을 내고 있다가도 하락할 때 수익 챙기지 못하면 바로 크게 손실 전환 당해버렸으니까 이렇게 변동이 큰 거는 초보분들은 그냥 패스하는 게 낫다 안 하는 게 낫다 다음 조일 알리늄 어, 조일은 여기서 박스 돌파 나올 때 돌파 추천 그리고 밑에서 눌림 추천 드렸는데 돌파는 손절, 눌림 매수는 최대 15% 수익 주고 하락이 나왔고요 이후 역별 끊고 급등 나올 때 이제 매도 놓친 분들 대응을 하자 여기 좀 본전에 매도하려는 매물들이 많이 쌓여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뒤에 밀렸고요또 역별 끊고 올라갈 때 여기가 윗골이 달리더라도 더 가는 매물 소화자리다. 크게 보면 박스이기 때문에 더 간다고 말씀을 드렸고 다음날 바로 또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다음 코스모 신소재 20년에 무료 추천 역배열 돌파 초입자리에서 추천드린 적이 있고 이유는 중장기로 4만원, 5만원대에서 추천드렸습니다. 이때 코스모 화학을 더 강조해서 추천드렸고요. 을 얘는 역대 신고가 자리였기 때문에 신고가면 계속 크게 갈수 있지만 초분들이 여기서 물리면 좀 피곤하기 때문에 코스모 화학을 더 강조 추천드렸고 코스모 화학이 더 크게 갔죠 현재 기준으로는 코스모 화학이 훨씬 더 크게 갔습니다 5만원까지 간다고 말씀드렸고 5만원 초과도달 하면서 얘도 현재는 역대 신고가 자리 추천했던 당시가요 때 이게 1파하고 이파 다음 3파가 나올 것이다 추세 하단에서 추천드렸고 요 무료 추천도 20년에 역시 같이 드렸습니다 코스모 화학을 추천했으니까 코스모 신소재도 당연히 커플링으로 추천을 줬던 거죠 추천하는 타점은 같을 수밖에 없다 카나리아 바이오 월봉 역별 돌파 초입자를 추천하고 크게 100%까지 올라갔다가 하한가 나오고 또 상한가 마감해줬습니다 하한가가 나왔던 이유는 카나리아 바이오 어 관계사가 감사보고서 한정 의견 이슈로 의혹을 받으면서 하한가가 나왔는데 이게 오해다 잘못된 정보다 라는 기사가 뜨면서 상한가까지 크게 말아올렸습니다. 이유는 또 계속 조심을 하셔야 돼요. 감사보고서 아직 제출하기 전이기 때문에 메디앙스처럼 조금 경계를 해야 되겠죠 다음 3월 21일 시간의 특징주 다음날 어떤 흐름이 나왔나 볼게요 KC그린홀딩스 시간의 상한가였고 고가 18% 종가 1% 정석반짝 나왔네요 정부에서 탄소중립 90조원 투입한다 에 예, 탄소배출권 관련주들이 반응이 있었죠 다음 세경하이테크 시간의 상한가 삼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고가 29% 종가 20% 이것도 반짝이긴 한데 그래도 크게 상승 마감한 편이죠 전고점 1년선 안착하면서 양호한 흐름으로 마감을 해줬네요 오늘의 시가인 15400원 정도 지켜주는게 가장 중요하고요 다음, 에스코넥. 시간의 상한가 사우디에 투자를 받으면서 연일 급등이 나왔고, 이제 가짜 반등 주면서 빠지는 거 경계를 해야 되는 차례입니다 고가 15%, 종가 5%, 정석 반짝이고, 현재, 요렇게 고점 박스가 나오고 있는 거고, 여기를 이탈하게 된다면 크게 빠지는 거 조심을 하셔야 돼요. 여기 개파락 구간도 있고, 하지만 여길 지킨다면 아무 상관없는거죠 1650원 지키면 추세유지 이탈하면 가짜 반등 주면서 크게 빠지는거 경계를 해야됩니다 다음 카나리아 바이오 이때 전고 돌파 박스 돌파할 때 추천드렸고 이때 급락이 나왔지만 여전히 박스 상단이기 때문에 매수 영역이다 홀딩 가능하다 말씀드렸고 쭉 올라간 다음에 감사보고서 이슈 관련해서 하한가 나왔다가 다시 상한가 카나리아 바이오는 앞에 말씀드린대로 감사보고서 제출 전이기 때문에 여전히 경계를 하셔야 되는 차례입니다. 일단 오늘의 시가 25,000원 정도 지켜주는게 가장 중요하고요그 다음 정고점 제왕대 요 사이에서 이제 놀아주는게 중요하다 돌파 시도해주는 자리 25,000원 이탈하면 밑에 오늘의 저가, 다음 하안가 가격, 그 다음 장기입까지 크게 빠질 수 있다는거 염두에 두고 대응하시고요 다음 KC 코트렐 반짝 세종 메디칼, 얘는 카나리아 바이오지분 관계로 커플링으로 금락 나왔다가 상승 미래의 나노텍 반짝 KTCS 반짝 세토피아 반짝 A프로 EN플러스 반짝 EN플러스는 그래도 계속 추세 유지를 해주고 있네요 여기서 반복 추천 드렸던 기존 추천 주고 추천 추천 여기도 추천 드렸고 한솔홈데코 반짝자 윈텍이 낮은 확률로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윈텍은 스페이셜 바이오테크놀로지의 지분 보유 공시 인수 이슈로 상한가가 나왔네요. 2차전지 관련주고요. 오늘은 크게 상승한 종목이 카나리아 바이오 윈텍 이렇게 낮은 확률로 두개가 나왔고 일반적으로는 KC 그린홀딩스처럼 반짝하고 하락하는게 많다 이 패턴 숙지해서 시초에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다음 3월 22일 시간의 특징주 감사 보고서 관련해서 급등락이 많이 보이네요 이제 3월 말 까지 되게 대출기한이다 보니까 이거 관련해서 반응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초록뱀 E&M 상한가 관리종목 해제 감사보고서 제출 적정 재무가 안좋은 종목이 야이 월봉씨 계속 내려가는 이 쓰레기 와 이런거는 계속 관심을 끄는게 좋아요 관리종목 개제가 됐다 하더라도 단발성으로 보시고 월봉 계속 역배열로 신저과 찍다가 최근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 일봉은 121선 돌파하고 이렇게 121선, 241선 사이에 박스가 형성이 되어 있고 최근 역배열 좀 살짝 끊고 시간의 상한가 3,200원 정도까지 올라오면서 저기 위꼬리 저항 대까지 올라왔네요 일단 너무 위험한 종목 재무가 안 좋은 적자 지속 종목 뭐 상패 차트죠 상패가 될 수도 있는 자리에서 일단 재무적인 위기를 남겼기 때문에 상한가까지도 나올 수 있고 이전에 제가 메디앙스 설명한 거랑 똑같습니다 어, 재무가 안좋고 낙폭과대인 종목이 호재가 뜨면 바닥에서 크게 상승이 나올 수는 있다. 하지만 빠르게 제자리까지 찾아가는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장기보일보다는 단기적으로 튀어주고 만약에 빠지는 흐름이 보인다면 그때 요 구간에서 잘 정리를 해줘야 된다. 메디앙스도 잠깐 볼게요. 이때 마찬가지죠. 이렇게 빠르게 튀어주고 빠질 때요 구간에서 정리를 잘 해줘야 된다 이거죠 재무 안 좋은 종목들 뭐 소재가 떴다고 해서 계속 길게 보유하시는 건 좋지 않고 단기적으로만 보는 게 좋다 초록벤, E&M, n 그리고 이후에 설명할 종목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고요 일단 241일 선 3,100원 종가상 안착해주고 여기 위에서 계속 놀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실패한다면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과거에 크게 만약에 물려있던 분들이 있다면 요 자리에서 크게 물렸다 본전까지 세어라 내어라요 이번에 또 튀어주고 빠진다면 요만큼 튀어주고 만약에 빠진다 쳐도 결국 제자리죠 결국 제자리야 그러면 요 자리에서 선절하는게 낫겠죠? 본전이 오지 않더라도 다른 종목도 다 동일하게 대응하는 겁니다 튀어주고 빠질 때 본전 생각 버리고 좀 정리를 해주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이거죠 좀 과거로 가서 보면 이게 18년 차트인데 자 바닥에서 350%나 급등이 나왔습니다 여기 물려있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본전 안오죠? 본전 안오고 350%나 올라갔다가 제자리까지 빠진다고 본전 기다리지 말고 여기 추세 꺾이는 구간에서 전략매도 손절을 하자 그러면 손실이지만 그래도 돈을 버는 거예요 유로메카 상한가 로봇 관련주로 추천했던 종목이고 재무가 좋지 않아요 근데 감사보고서 제출 적정이 뜨면서 어 재무 호재로 상한가 나와줬습니다 기존 추천은 약배열 끊어줄 때 1월에 추천을 드렸고 이후 큰 추세로 최대 200% 넘게 올라갔습니다. 지금도 고점에서 박스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몸통기준, 꼬리기준 고점에서 박스 추세 유지 중에 감사보고서 제출로 상한가 45,000원까지 올라가면서 역대 신고가 나와줬고 지금 파동이 세번째 나오고 있죠. 한방, 두방, 세방째 어, 3파가 단기적으로 나오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만간 하락이 좀 깊게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빠른 대응이 어려운 분들은 고점에서 굳이 추격할 필요는 없다. 위험하니까 이전에 제가 추천드렸던 타점 약별 돌파 초입자리 그리고 또 여기 역별 끊고 올라가는 자리 요런 타점들을 좀 공략해보시는게 복습을 하시고 다른 종목에서 요런 타점 공략해보시는게 좋고 요때는 그냥 바로 가버렸네요 갭으로 상승이 나왔고 작게 보면 이렇게 끊었던 구간이 있고요 추천하는 타점에서 이 역별 돌파 자리가 진짜 많이 있습니다 비싸보이죠 비싸보이지만 발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발이 아니기 때문에 비싸보이지만 실상은 속도도 빠르고 아주 좋은 타점이니까 경험치를 높여서 여기서 공략을 하고 손절을 짧게 잡고 기대수익은 크게 노려보는 경험치를 키우시길 바랍니다. 지지도 잡아야 되는데 지지는 내일의 시가 혹은 저가를 1차로 잡으시고요. 2차를 20일의 고가로 보시면 되겠네요 4 2 9 0 0원 여기가 2차 지지가 되는 겁니다. 기존의 저항이 이제 지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재무가 안좋은 종목을 왜 여기서 추천을 하냐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텐데 이렇게 역배를 끊고 올라오는 자체가 숨겨진 호재가 있기 때문에 올라오는 겁니다 악재가 있으면 이걸 끊고 올릴 수 있을까요? 수급이 붙을까요? 세력이 매수를 할까? 안하죠. 음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는 어 재무를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여기 손절 잡고 하면 되는 겁니다. 무료 추천주였던 루닛도 마찬가지죠. 루닛도 재무가 엄청나게 좋지 않습니다. 기술 특례로 상장한 종목이고 쭉 크게 빠지고 역배가 끊고 올라올 때 추천. 이때 재무가 안 좋기 때문에 어 저는 매수... 못하겠어요 올라갔는데 아 저는 루니시 재무가 너무 쓰레기라서 매수를 안했는데 아쉽습니다 이렇게 아쉬움을 토로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패턴들 패턴을 숙지를 한다면 자신있게 매수가 가능했던거고 손절도 엄청나게 짧아요 18,900원 손절이 짧은 자리였다 손익비가 좋은 자리 손절은 짧고 기대수익은 크다 제가 여기서 그냥 추천한게 아니라 역돌초기 때문에 역별 돌파 초입자리 때문에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을 강조를 드렸었죠. 이후에도 계속 반복 추천 드렸고 역별 돌파 초입자리 항상 집중을 하자. 다음 피플바이오 상황가 탈모치료제 기술리전 체결 기술리전은 큰 호재죠. 월봉은 자, 박스 주다가 이탈하고 사망했고요. 박스 이탈. 이유는 역배열 이렇게 끊으면서 자연스럽게 박스 돌파해줬고 크게 상승 나와줬다가 다시 또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 요때 추천을 드렸죠. 반복해서 추천을 드렸고 481선 이탈하면서 조정. 박스 박스 업그레이드 하면서 올라갔다가 이렇게 어, 박스 하단 481선 이탈하고 죽었습니다. 추세는 이렇게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이탈을 하고 사망 이유는 다시 올라오는데 장기 입평 저항 걸리고 있고요. 481선 14,000원 정도 종가상 안착하는 게 중요합니다. 시간으로 딱 14,000원까지 올라왔고요. 지지는 오늘의 종가, 그리고 시가 종가는 장기 입형이랑 일치하는 자리고요. 주요하게 이렇게 지지 밑에 3개 보시고, 저항대는 하나, 둘, 셋, 넷. 다음, NSN 7%, 감사 보고서 제출 적정. 얘도 적자 지속 재무 쓰레기 종목이고, 크게 올랐다가 이후 계속 가짜 반등 주면서 빠졌네요 정석 패턴이죠 쭉 가짜 반등 주면서 빠지는거 더 크게 보면 요렇게 가짜 반등 주면서 빠졌구요 이것 때문에 제가 항상 과거에 대시세가 있었던 종목은 잘 추천을 드리지 않는거예요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단기 매매를 해야 되죠 이런 파동이 200%짜리 300%짜리 큽니다. 크지만 초보자분들은 자꾸 정리를 못하고 끌려가기 때문에 이렇게 물려도 올라가는 정배열 자리에서 해야지 물리고 계속 내려가는 이런 역배열 자리에서는 권장하지 않는 거고요 최근까지도 역배열로 빠지면서 동전주 역대 신적과 병신을 했고 감사보고서 제출이긴 하지만 이거는 단기적인 호재일 뿐입니다 얘가 뭐 지금 자리에서 적장을 받았다 는들 재무가 좋아지는 게 아니죠 계속 적자 지속 종목이고 앞으로도 안 좋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관심을 끄는 게 좋겠고 최근 장기평에서 정직하게 저항맞고 떨어졌고 121선 가격이 780원 정도. 여기 전고점이랑 일치하는 자리네요. 기존의 지지였던 자리도 저항으로 잡힐 거고. 시간의 7%로 61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610원. 위에 두개 굵직한 저항대 확인하시고. 단기평도 보겠습니다. 평 61선이 620원 정도 하네요. 61선 안착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 KPF 5.8% 로봇 관련주 감속기 분야에서 선두기업 SBB테크랑 지분 관계 있고요. 월봉은 여기서 박스 주다가 전고 돌파하고 6차원 초반대 전고 돌파하고 급등 이유는 당연한 밥동 하락 주고 역별 끄는 자리에서 좀 올라왔습니다. 어, 여기 쌍봉이탈하고 죽었던 두 번의 타점이 있네요. 요런 자리 복습하시고요. 고점에서 쌍봉이탈이 나오면 크게 급락이 나온다. 더 크게 보면 어, 요렇게 쌍봉이탈하고 어, 죽었던 거고요. 이유는 121선 저항. 저항 돌파하고 현재 추세를 돌리는 박스 자리. 481선에서 정직하게 반등 나와줬고 역배열은 이렇게 끊은 상태 현재 파동이 큰큰 큰 박스 구간이고 744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7440원 요정도까지 올라와줬고 위에 위꼬리 7630원 안착이 중요한거죠. 실패하면 자, 파동이 큰 구간이기 때문에 다시 6,000원 초중반까지 크게 어 내려오는 저정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큰 박스로 계속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작게 볼 거면 이렇게 17일에 시가 6,600원 정도 지지 중요하고요. 여기 안착하게 되면 매물이 거의 없습니다. 안착하면 매물이 거의 없는 자리 없죠? 매물이 5개월 정도 없어요. 5개월 뒤에 매물이 걸린다. 여기를 안착하면 크게 갈수 있는 이유. 다음 DDMNF 4% 재료 미노출 가정 간편식 관련주 벌봉 역배열 그리고 천원 이탈 수평 지지 이탈하면서 동전주 됐고요 바닥에서 낙폭과 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자리네요 이런건 관심 끄시고 앞에 초록뱀 E&M 설명했던 것처럼 급등이 나와준다면 그때 과감하게 손절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 BL팜택 BL팜택도 역시 비슷하게 약별 저항받다가 수평지지 이탈하면서 천원 이탈하고 동전주가 된 상태고요 얘도 마리아나 관련주 가정간편식 관련주인데 감사보고서 제출 적정받았네요 적자지속 종목이라 동전주가 된거고 최근 121선 저항맞고 떨어졌고 700원정도 또 저항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크겠죠 시간외로는 4% 상승 523까지 올라왔구요 감사보고서 제출로 바닥에서 올라오는 제목 안좋은 종목들 관심 끄고 다른 종목에 집중하시길 바랄게요 큐렉소 4% 상승 의료용 로봇 판매 기록이 좋게 나왔고 월봉 여기 옆에 끊고 박스 주다가 전고 돌파 해주면서 역대 신고가 도전해주는 이름을 보여줬고 더 크게 보면 뒤에 18,000원까지 거의 뭐 근사치까지 올라왔다가 밀렸죠 오버슈팅 자리니까 제자리까지 빠지는 것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 현재 5일선 지켜주고 있습니다 종가상 5일선이 탈하면 그때부터는 정리를 하시고 5일선 지켜주면 계속 홀딩은 가능합니다 일단 13,000원 종가상 안착해주는 게 중요하겠고 그 다음은 20일에 시가와 고가 저항대로 보시면 되고요 다음 대안과학 3.9% 재료 미노출 활장치료제 의료기기 관련주 사물인터넷 약별 끊고 박스 보여주다가 이탈한 상태 밑에서 다운그레이드 박스 박스 상단 7600원 안착이 중요하고 최근 1년선 저항 맞고 떨어졌고 반년선 121선 저항 때 121선 안착이 가장 중요한 7300원 안착이 중요하다 그 다음은 8000원 정도 장기입형 2개 대응하시면 되고요 다음 HB 테크놀로지 3.8% 삼성, 삼성 SDI의 삼성 SDI의 2차전지 셀검사 장비 공급 소식 크게는 아직 역배열에 갇혀있고요. 작게는 역배열 끊고 박스 돌파한 자리 작은 역배는 돌파, 큰 역배는 아직 돌파하지 못한 자리 자 1봉상은 481선 안착하고 1년선 저항 1년선 저항 돌파하고 2년선 안착한 자리에서 시간에 조금 올라와줬고 자, 481선 2150원 정도 계속 지켜주는게 중요합니다. 지키면 추세가 유지가 되면서 또전고점 2600원 정도까지 올라가줄 수있고요그 전에는 2350원 정도 작은 전고 이렇게 하나 둘전고 두개로 대응하시면 되겠네요. 저항 때 만약 2년선을 이탈하게 된다면 오늘의 시가인 요자리 1년상과 겹치는 자리 2차 지지로 보시면 되고요 다음 이수화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3.4% 21일에 영업이익이 360억원 2년 연속 흑자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와줬고 역대 신고가 자리 자 고점에서 큰 박스 보여주다가 돌파를 해줬고 기존의 저항이었던 자리, 37,000원. 어, 이 정도가 지금 이제 지지로 바뀌는 거죠. 1차, 지지, 다음, 2차, 3차. 주요하게 3개 지지 보면 되고. 역대 신고가 자리이기 때문에 4750원 이후는 저항이 없습니다. 또 올라서게 되면 계속 추가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니까. 부유자분들은 홀딩 계속 하시면 되고요 이탈 전까지는. 신규 진입하실 분들도 여기 손절 짧게 잡고 진입은 가능하지만 만약 밀리게 된다면 마이너스 30% 각오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다 두들겨 맞지 말고 만약에 빠지게 된다면 이걸 다뚝이 맞지 말고 짧게, 짧게 정리를 해주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고점에서 역대 신고가 자리에서는 매물이 없기 때문에 쭉쭉쭉 잘 올라가요 네, 하지만 그 상승이 끝나면 큰 하락이 나오기 때문에 하락시에 짧게 대응을 잘할수 있는 분들만 접근을 해야 되겠죠 이런 구간에서 조금 수익 주다가 음, 크게 두들겨 맞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크게 뚜까 맞을 수 있으니까 초보자분들은 경계를 해야 된다 여기서는 마이너스 50% 여기서는 마이너스 45% 만약에 이런게 나오면 초보가 버틸 수가 없겠죠. 머리 빠져요 다음 미코바이오메드 3.3% 어, 최근에 사우디 투자로 급등이 나왔고 감사보고서 제출 적정 나왔습니다 적자 지속 종목이고 월봉은 크게 역배열 작게는 역대열 끊고 좀 올라올려 하다가 또다시 밀리면서 역대 신저가를 찍었고요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다 이런 흐름이죠 현재는 요렇게 고점 어, 단기 고점 박스로 보실 수가 있겠고 더작게는 요렇게 121선 5,500원 정도 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5,500원, 다음 4,500원 저항된 7,000원 1년선 보시면 되고 오늘 시간의 상승으로 5,840원까지만 올라왔고 여전히 이 작은 박스 위에 작은 박스 안에서 놀고 있네요. 6,250원 안착기 1차로 중요합니다. 여기 박스 그 다음 윗꼬리도 보시고 짧게는 이렇게 세개 저항대 이것도 계속되는 이슈라기 보다는 여기 깨고 다시 또 여기까지 빠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 보이기 때문에 이탈할 때 절대 가만히 들고 있지 말고 일부라도 정리를 하면서 대응을 해주셔야 돼요 다음 SBB테크 KPF랑 같은 이유로 상승이고요 로봇관련주 감속기 분야시장 선두기업 고점 박스 유지해주고 있는 자리고 73,700원 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이탈하면 6,500원까지 빠르게 빠질거고요 개파락이 나오는 자리죠 여기는 진흙 구간. 밟으면 훅 하고 빠질 수가 있다. 최근에도 고점에서 박스 유지해주다가 돌파를 했고 여기리 이탈했다면 크게 빠졌겠죠. 근데 지키고 올라갔고 지금도 여기랑 같은 타점이 되는 겁니다. 박스 하단, 박스 하단. 고점 박스 매매함면 되는 자리. 시간의 상승으로 8 1,300원까지 올라왔고 다음 조일 알루미늄 2.8% 러시아의 자원무기와 이슈 천연가스 다음에는 이제 알루미늄 가능성이 있다 예. 알루미늄 관련주들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 추천주였고 조금 아쉬운 흐름으로 큰 박스 보여주다가 결국 전고 돌파 52주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자, 월봉 요렇게 박스 자리였죠 그점에서 박스를 보여주던 자리였고 전고 돌파 전고 돌파 하면서 52주 신고가 위꼬리 저항 때 요렇게 두개 보시면 되고요 일봉 그러니까 요날 위꼬리 달고 다 빠져도 매물 소화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게 여기가 통으로 그냥 박스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월봉으로 보면 더 쉽게 보였죠? <웃음> 아주 쉽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월봉을 먼저 보시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전고 돌파하면서, 여기 윗꼬리 돌파해줬고, 다음, 계속 전고점 보시면 돼요. 전고점 전고점 저항들 참고하시고 기존에 저항이었던 자리가 지지가 된다고 했죠. 그럼 이제 2750원 정도가 이 어, 자리가 이제 강력한 지지가 되는 겁니다. 여기가 중요한 지지자리가 된다. 다음은 시가 어, 중간값으로 대칭으로 이렇게 2600원 중간지지 넣어주시면 되고요. 여기도 이렇게 대칭으로 보면 2,900원이 또 중간 지지 가격이 되죠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고 중간 지지들 참고하시고요 하락 종목도 하나 볼게요 비보존 제약이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으로 하한가 나왔습니다 시간의 하한가 기존에 전고돌파 갭매우기 추천주였고요 임상 삼상기대감 이유는 쌍봉이 타라고 죽는거 경계 들었어요. 환기 종목, 동전 주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하지 않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고, 어, 이때 이탈하는 구간에서부터는 계속 경계를 드렸습니다. 당연한 밥동이 나온 거죠. 가짜 반등 주면서 이렇게 가짜 반등 주면서 제자리까지 빠르게 빠지는 정석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약배열로 이렇게 빠지고 있는 자리. 제대로 이게 밀리게 된다면 여기까지 빠지는거예요그 700원 이탈이 나오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거고 시외하한가로 일단 900원 정도까지 빠졌습니다 900원 정도까지 빠졌고 여기서 장기입형 반등이 나왔는데 시외하한가로 장기입형마저 이탈을 했으니까 이제 여기까지 밀리는 최악의 흐름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거죠 기존에 지지였던 자리가 600원 정도 되네요. 여기 박스였던 자리 여기도 지지대가 되고요. 다시 동전주가 되었고 이렇게 천원 부근에서 왔다갔다 하는 애들 단계 크게 올라간다 해도 길게 보유하는 거 위험하다고 노차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비보존 제약도 교과서가 되고 말았네요